다 달림, 난 머리가 원래 빨리 앉잖아. 야한 생각을 안 하거든. 또제리두 아. 두 번씩 치막 그래야지 나. 머리가 막 이렇게 음. 저요? <웃음> 너도 방에서 그 냄새 는 <웃음> 밤꽃 냄새 나니? 아니에요. <웃음> 그렇게 많이 치다가는 저 골로 간다 진짜. 저 아니야. X다리 많이 치는 게백년 아니지. 달 근육 부짖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? 뼈사가 그럼. 네, 하루에 한 번만 쳐. 저안 <웃음> 쳐요. <웃음> <놀네> 우리,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이제 수술을 그 일정을 잡아야 돼서 이제 우리 막내 친구들 수술 일정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한다. 어 그래서 누구는 언제 갈 거야? 이러고, 어, 저는 언니 좀 빨리 가고 싶어요. 어, 그래 알겠어. 너는 언제 갈 거야? 어, 저는 일단 천만 빼고 언니좀 천천히 해도 돼요. 응? 그래 그래 오케이. 넌 언제 할 거야? 어쩌면 수술안할 거예요. 응 그.. 어? 응? 왜? <웃음> <웃음> 두번 치는 게 너무 좋아요. 아침, 저녁으로 그농쾌감을 어? 그래 알겠어. 쾌감. 쾌감. 우린 다 존중해요. 음. 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또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음. 광고노이라고 하나 올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아니겠지 유심히 봤는데 진짜 광고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품 시켰어요 30만원치 어. <웃음> 이분이 추천하는데 세럼을 시켰는데 어, 세럼하고 20몇만원인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의 세럼이라고 하고잘못된다고영상몇번 <웃음> 봤어요? 근데 마트랑 그거 시켜봤어요 언니 만약에 썼는데 안좋으면 알아서 안 샀세요전쟁이야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신상민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신상민씨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<웃음> 요즘 메이크업이 너무 이게 무너짐이 좀 심해서 음 연작 알죠? 꾸쉬 몰라요? <웃음> 꾸쉬은 아닌데 어머 꾸쉬은 뭐야? 저 그게 뭐냐면 여러분, 베이스에요. 베이스인데, 쿠쉘이랑 연작이 두개다 유명한 제품이에요. 그 조성학을 쓰다가 그 바꾼 이유가 악건조에요, 제가. 너무 난, 날르고 그래서 쿠쉘이나 연작 중에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연작을 쓰고 있어요. 뭐 검색해봐야겠다. 연작이 뭐가 좋냐면, 쫀쫀해요. 이게, 이게 그 수분으로만 돼 있어가지고, 무너짐이 진짜 확실히 덜해요. 여 장사 네, 연작. 우리 같은 직업들이 좀 오래 일을 하니까 쿠션이나 연작을 쓰면은 좋아요. 가격도 싸요. 음. 아기초예요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메이크업 베이스. 그러니까 아, 이제 음. 이게 파데나 쿠션 전, 바, 바로 전 단계에 바르는 거예요. 음, 약간 음. 보정식으로. 음, 맞아, 맞아. 요꽉 잡아줘요, 메이크업이 다못따라나게그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. 나는. 그, 그런 그 제품이랑은 잘안 맞는 게 모공은 다 막아주는데 약간 뭐해서 답답하더라고 나는 그걸 쓰니까 그러니까. 나는 저 모공 막는 게 싫더라고 요 그래서 나 팬티도 안 입는데 그럼 뭘나 네. 막는 게 싫어요 면분형을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막기 싫은데 얘네들이 진짜 답답하죠노래 불러요 답답하다고요 언니 너무 답답해 요 언니 너무 답답해 음. 가만있어 히 <웃음> 가만있어 이년아 <이뉸나>. 지금 <웃음> 방송 중이잖아 언니 지금 진짜로요. <웃음> 출연 누나 오늘 미모 해명하세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오늘 여장이 좀잘 됐어. 이가씨도 여장이 잘 됐네요. 감사합니다. 딸다리 <웃음> 그만 좀해주세이 <웃음> 해. <안 치>, <웃음> 예. 점점 남자가 다치잖아.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. <웃음> 안참이어 아까 그 딸이 주인공이 얘라고 오해하겠다. 아닌데. <웃음> 진짜 아니에요. <안 웃음> 왼쪽이면 이쪽이에요. 음. 맞죠? 여자분이겠죠? 물론 아니요. <웃음> 짧은 머리, 언니. 어머니 아 팬미팅 하는데, 언니 팬이에요! 라고 팬미팅을 하고 한 100명 왔어요. 저보다 짧은 머리. 짧은 <웃음> <삶은> 머리. <웃음> 머리거나 문신했거나, 누나 <웃음> 팬이에요! <웃음>